git In init 명령어를 실행하면 현재 디렉토리를 기시 버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버전 관리가 시작되면 .git 디렉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저장소 영어로 리파지토리라고 합니다. 그 외에 코딩하는 공간을 워킹 디렉토리라고 해요. 저장소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config 파일에는 설정 정보가, object 디렉토리 안에는 버전 관리되는 파일들이, hooks 안에는 자동화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헤드에는 작업 중인 버전이 기록되고, 리퍼스 디렉토리에는 브랜치와 태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